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이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목사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거비살기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 그러 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에서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시편 1편은 어, 참 짧은 짧게 구성된 시편입니다. 음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거의 어, 기도 시간마다 저희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에서 저희가 여기서 보면 거의 3인칭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3인칭이 아니라 저는 제 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제 개인의 것으로 그가에다가 여기다가 내가 라고 제가 라고 바꿔서 주는 기도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다르지않냐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냐며 오만은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유와의 육법을 즐거하여 그의 율법을주어로 목상하는 자로다 그런 시의가에 심은 나무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저는 나는 시의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니함 같으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라에 나는 교화가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어,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악인들이라고 음, 보통 의인과 악인을 주로 많이 말을 합니다. 사람이 말을 할 때는 어, 어긴, 악인과 의인을 말할 때는 음, 우리 인간의 윤리도덕적인 율법의국민헌법 그그 또는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총통칙의 헌법을 기준으로 의인과 죄인을 어, 나누겠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요와의율법을즐거하그율법을 취하로 목사하는 자르다. 나는 신의 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형통하리로다 음, 그러니까 세상 헌법은 어 이차원적이라 그러면 성경의 율법은좀더 고차원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세상국민헌법은대한민은헌법은육체적은 음,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의사람삶그사니까인간은 영에 속은사람과육사람한사람으로 사람은 분사하은또 음,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가진 자와 믿음을 갖지 않는 자로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 하면 예수 그리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자들을 그리고 그가 과거에 알고 지었던 죄든지 모르고 지었던 죄든지 그런 모든 죄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죄들을 성령을 받으신 분들의 고백을 종종 들어보고 저 또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르시면 그 앞에서 피할 자가 없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는 아무리 않게 생각했던 그러니까 우리 세상의 기준이겠죠 그런 헌법의 기준의 소리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까지도 하나님은 죄로 대로는 모르실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어,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삶은 굉장히 어, 일반 헌법도 중요하지만 그 헌법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보통 사람들이 말을 하죠. 일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잘못을 하면 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뭘 잘못을 하면 그렇게 말을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쟁이가 그러면서 저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런 잣대를 들이대는, 그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일반 헌법의 기준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보다 한 단계 더 고차원적인 율법의, 성경 말씀에 있는 성경 말씀의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좀더 고차원적인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걸 인정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길은 우리가 하려고 하면 참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을 영집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제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게 하는 성령님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 목사님들이나 주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면 주로 목사님들께서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세상과 온 세상에 이르러는 모든 땅에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는지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이 예수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이미 내 마음을 간섭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나를 주님이 인도하여 주세요 하고 고백하고 맡기는 순간 그때부터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시기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가 할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그 뜬하게 아무지도 않게 하게 하고 있고요. 제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을 제 자신을 돌아볼 때좀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1단계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냐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냐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이 u m num num num 율법을 주야로 옥상하로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은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악인들에 세상 지혜를 말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이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의 율법을 쥐야로목사하는자로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냐며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식대로 서서 나의 궤를 따라서 행하지 않냐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냐며는 나의 궤를 따라서 행하지 않냐며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행할 것이며 하나님은 성경에서 정의의 길 가운데로 다니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정의로운 자 가운데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자문서가 매일 한 장씩 크리스찬이라면 읽어야될 이유가 있는데 자문서 1장 부터 시작해서 31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의 달력이 어 1장 그러니 1일부터 31일 긴 달은 그렇게 되 있고 짧은 달은 28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하루에 한 장씩 딸 읽을 수 있게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자문서를 한 1년만 계속해 보십시오 1년이면 12번을 그거를 어음 읽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문서를 정말 꼼꼼하게 묵상하면서 읽다보면 매일 하루에 한 장씩 그 날짜에 맞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이 1인, 1일인데 1일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2일도 일 읽었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3일날 3장을 못 읽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되면 3장과 4장을 같이 읽으면 좋은데 못 읽을 때는 3장을 건너뛰고 4장을 읽습니다. 4일날은 이런 식으로 해서 매일 한 장씩을 매일 한 달씩 넘어가고 그 다음에 28장을 읽고 음. 그다음에 그다음 날이 일+ 일 일이 되었어요. 그럴 때는 그러면 이십 구장 삼십장 삼십일장 세 장을 못 읽었잖아요. 그러면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다 읽으십시오. 그러나 시간이 없어서 쫓기는 시간이라면 쫓기고 사는 생활의 패턴이 있다면 어그 다른 그걸 건너뛰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서 다일 장은 다시 또 점핑해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전문서를 읽게 되면. 굉장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가 생겨납니다 어, 저도 그런 어, 자문을 통해서 그런 많은 지혜를 얻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오만한 자의 길이 어떤 것인지 또 정직한 자의 길은 어떤 것인지 복 있는 사람의 길은 어떤 것인지 자문서를 통해서 참 많이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자문서만 읽으면 너무 율법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문서도 읽고 동시에 시편도 읽으시고 그리고 동시에 음, 신학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서 같이 로테이션으로 읽으세요 그리고 음, 처음부터 마태복음을 읽으면 좀 힘이 들거든요 누가복음 먼저 읽으시고 참 예사님을 나참 믿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먼저 읽으시고 그다음에 마가복음을 읽으시고 마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을 읽으시고 마태복음을 읽으세요. 마태복음 참 이렇게 읽다 보면 족보가 쭉 나오거든요. 그게 부분이 한 이장까지 나올 텐데 그 부분이 힘드시면 이렇게 두장 그냥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부터 연결해서 읽으십시오. 그렇게 읽다 보면 그것을 어, 매일 그러니까 시편한 자 오 5장씩 읽으면 더 좋은데 그렇게 읽기는 좀 힘이 드실 수도 있어요. 오장씩 가능하면 읽으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시편 1장씩 읽으시고 그 다음에 어 자문서 1장씩 읽으시고 그 마테마가 누가 요한 부금 중에서 한장한 한 권을 선택해서 그렇게세 권을 돌아가면서 매일 이렇게 세 장식을 매일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시는 이게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냐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이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죄로 목상하는 자로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니함 같으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화가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꼭 성경을 읽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신 분은 보혜사 성령이라는 분이 널 우리 옆에 따라 계십니다. 따라다니고 계십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사라고 부르죠 그분이 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늘 따라다니십니다 우리의 의로운 오른편에 늘 계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뭔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으면 천사는 우리보다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 내 마음과 생각을 이건 성령님 어떻게 하면 되나요 도와주세요 보혜사 성령님 도와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그거 굉장히 성령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가르쳐주십니다. 정말 전에 없던 지혜들이 생각나, 생각, 생겨나게 하시고요. 내가 알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막 그럽니다.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직장 다닐 때제 성사가 굉장히 성격이 역같았습니다. 어떻게 말을 표현을 해야, 해야 될까요? 이상하게 제가 하나님께 늘 이렇게 조금 전에 기도한 것처럼 성령님 저는 미련하고 있리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내일 제가 만나는 그 상사로부터 제가 또 야단 듣지 않게 해주세요. 어떻게 할 것을 가르쳐주세요. 그이 상사는 일을 맡기면 무조건 2시간 안에 해놔야 됩니다 그 분량이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는요 지금 여러분들 사용하는 그런 포, 컴퓨터가 아니었고요8 비터 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디스켓 라고 디스크 자켓 조금만 난거 플로피 디스크그걸 쓰는 그때 시대였습니다 그때 그 컴퓨터는 어디에 말로서 컴퓨터로 이름을 붙일 수가 없, 없을 만큼 느린 그런 컴퓨터입니다 그분이 주는 그 내용을 두시간 안에 맞추기 는 제가 추구 때 끼어나도 못합니다 컴퓨터 아무리 노련하게 맞춰도 컴퓨터가 제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항상 그렇게 기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상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내일 그분이 저에게 시킬 일일 하나님이 미리 생각나게 하세요. 저한테 이런 일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미리 해놓거든요. 그러면 희한하게도 그 다음날 그분이 그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분 있다 그 일을 그분한테 내놓으면 너 어떻게 알았니 이거를? 누구한테 들었니? 그래가지고 저한테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고 사무실에 모든 직원들을 다 집합해가지고 이거는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인데 누가 쟤한테 설명했냐 이거죠. 그래가지고 사무실에 발칵 뒤집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열 분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누구한테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었어요? 다 물어봅니다. 저는 그냥 생각해서, 생각이 나서 그렇게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했어요. 제가 할수 있는 말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웃음> 저는 그런 적이 참 많거든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아시는, 믿는 분이든 믿지 않는 분이든 하나님의 성령의 보호의사에게 절대적인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모든 고민을 맡기고 의뢰할, 의뢰를 한번 해보세요. 이분은 정말 저는 그래서 세상 어떤 친구보다 그분이 제 옆에 계셔서 너무 기쁘고 즐겁고 사는 것이 하루하루 너무너무 좋습니다 행복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제가 만난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무엇하며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이후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아서 제가 생각나며 또 틈나는 대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나누 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로